왔어? 네 왔습니다 어휴 너도 어먼길 오느라 수고했어 어, 너도 먹고 보고 어마야어 어, 젓가락은 집어질 건데? 잠어 어, 아나? 찾아? 응도업이라음 아 그게 안되는구나 어 내가 먹여줄게 그냥 어 내가 먹여줄게 어너 젓가락 놔 이게 왜 집어지지? 아무튼 어 초밥 쏟아지기 전에 아 이렇게 됐어? 얼굴 돼어 어. <웃음> 어. 얼굴 <웃음> 돼 <웃음> 먹어 먹어 먹어 응. 먹어 먹어, 아이,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뽀. 난또 젓가락질, 그,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 니상판대기에다가 네 이렇게, 들고, 먹어, 먹어, 또 먹어, 어, 먹어, 잃어버렸네? 잃어버렸네? 큰일 났어, 나도. 그래도 아, 도넛, 도넛이라도. 아, 도넛? 아. 도넛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야. 아, 아, 커플이팅. 아, 어커플팅 아, 아, 아, 아, 아 자기야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아. 아 안녕하세요 도너스의 천사입니다. 미안해. 어. 나이생 처음인데 응? 뭐라고? 응? 뭐라고? 시간? 나몇 시간 됐지? 잠깐 봐야겠. 잠깐만, 어, 나도 어. 좀 보고 올게. 어, 나는 나를 믿을 어, 수 없다. 1 8 0시간이네 180? 8 0 480? 어, 어, 잠수... 387시간. 어, 잠수 열심히 탔구나. 어, 나는 논다고 어, 바빠가지고. 잠수를 타본 적이 없어. 아, 계속 그러면 그냥 사람들 어 구경한 거야? 음. 사람들을 구경을 했을까? 맵을 구경을 했을까? 너좀 이상해. 네? 내가 뭐가 어? 이상해? 괜찮아, 뭐,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어, 그러니까, 어, 내, 내 선물을 받고 가라. <웃음> 아팠어? 많이 아프지. 다이아보지. 다이아보지. 다지 다이아보지. 다왔갔보지다아요지다이아보아 네. 응. 어, 너 혹시 마인크래프트? 응, 나도 그래. 어, 우리 열심히 하자. 이게 정말, 네네, 어, 진짜 신인류입니다. 네, 잘하면서 못하는 척. 나는 못하면서 잘하는 척. 네, 나는 이류고요. 네. 어, 오셀로 혹시 할줄 알아? 아, 저 게임. 응. 이거 해본, 어떻게 하는지는 알긴 해. 이게. 음, 다음에 너와 같이 해야 될것 같아.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자세히 몰라. 이거 뭐야? 이거, 이 왜, 왜 있는 거지? 응? 데블이 아니야? TV 킴이 나올 것 같은데. 어? 설마... 설... 설마... 아니... 응 아니야 에안 나오네 아이고 내 폴더 휴대폰을 좀 어, 보여줘야겠다 진짜 집에 있는 휴대폰하고 이거 똑같아 이거 내가 스스로 만든 것 중에 잘한 게 한쪽은 큰 화면이고 한쪽은 또 작은 화면이야 내가 폰두 개를 붙인 거거든. 이런 게 음. 집에 있어, 진짜로. 진짜 한 있어. 한쪽이고 다른 한 쪽이건 다른 한건 인면 보면 거울인데, 그냥. 응? 어? 어, 그렇지. 어, 폰한 개로 보여. 응. 우리 뒤에는 거울이고. 아, 대각구나. 응,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이쪽 이 면으로 보면은 여기에 화면 있고 여기에 화면 있고 그거는 일반 폴더블 휴대폰하고 똑같아 밖에서 보면은 또 뒷면만 보이고 그렇게 이게또 안쪽으로 이렇게 탁 접혀 안쪽으로 접히게끔 내가 그걸 대충 설계해갖고 그냥 그, 그, 그, 붙여놨거든 야, 지금 폰한 개밖에 못보는데 뒤집어 보면 또 있잖아 볼이잖아어 너도 여기 어 나중에 어 놀러와보면 은 알거야 다른사람 집에 어 폰은 이렇게 두개가 있어 두개가 있어 아무튼간에 폰은 두개가 있는데 이렇게 딱 접어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일반화면 화면 그리고 여기에 뒷면 뒷면이 있어가지고 화면이 안 깨지게끔 한단거야 그거는 일반 폴더블 휴대폰하고 똑같이 보면 돼. 그런데 폰두 개를 그냥 붙인 거예요. 이건 또잘 돼. 잘 돼. 이 안에 그 힌지 그 부분을 갖다 내가 직접 설계를 한 거거든. 특허도 지금 내놨어. 근데 어, 상품 가치가 없다고. 어, 그냥. 별려 보내길래 아이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내가 그냥 쓰자 된거지 도전은? 도전, 도전을 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응. 가능성을 나는 보인거지 그러니까 나도 나 그게 예전에 생각한 적 있는데 생각한 게 있으면은 생각한 게 있으면은 나왔어 어, 어 있어. 어있으면 답이 없는 음, 건데 예전에 그냥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생각 생각했던 게 배터리로 충도뭐 충전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 보조 배터리가 나왔지 지금, 지금 검색해 보니까 보조 배터리라 그냥 AA 건전지 그런 거 있잖아 아 그거를로 충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너도 어, 그 생각을 했구나 건전지로써 어. 그거 하는 거 나도 어, 그 생각은 했어 나도 음. 너도 천재구나 왔어, 어, 그러니까 이미 있더라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미 없을 때그 해가지고 a 이씨 한번 뭐 이렇게 내보자 저렇게 내보자 그래가지고 결국 구한 게 뭐냐 건전지 소켓 그냥 파는 거 있잖아 그거를 500원에 사고 또 AA 사이즈 건전지 하나를 사가지고 그때는 내가 대똥 꼬였으니까 기판 조립 같은 그런 거는 못했고 그냥 간단한, 그냥 회로선 연결이잖아. 그거 하고 또, 스마트폰, 그, 그거, 그 단자, 그, 살짝 그, 딱 열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그런 건 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각각 딱딱 연결을 시켰어. 어, 연결 했는데, 어, 되네? 오, 역시 난 천재야. 이 난리 치면서, 그냥 그걸로, 어, 배터리, 어, 들고 다녔어. 폭풍이, 근데 엄청났어. 어. 어. 어디서 사냐, 어디서 사냐 해가지고 애들이 몇번 만지더니, 바로 불났어. 왜, 왜일까? 불이 왜 났을까? 음, 불이 왜 났을까? 보통, 불이 나는 게, 과, 과후하니까. 핑크 비슷해. 모르겠지? 자, 누나가 설명을 해줄게. 어, 어디,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자, 이게 전지가 들어가는 선이고, 이 안에 구로에, 구리선이 짝 있잖아. 이 구리선을 갖다가 내가 왜 처음에 말을 했지? 가위나 니퍼 같은 걸로 이렇게 끊어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구리선 은 완전 노출됐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합필 어... 그래가지고 그게 한번 꼬여놓았는데 그거를 뭣도 모르고 충전선을 갖다 그대로 연결시켜 놓으니까 바보하가 걸린 거야 말 그대로 어, 피복 됐구나 응 어, 피복이지 한마디로 음너너 너 많은 거 알고 있구나 아무튼 그래 어째 좀궁금증어 유발이 됐니? 어 이름 말하니까 이상하다. 어, 내가 뭐 그렇게 뭐나한테 퀴즈를 내는 듯이 했잖아. 그랬더니만 너, 넌 어떤 기분이 들었어? 그냥 뭘까 하고 고민은 맞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뭘까 하고 고민하는 거. 생각만 하는 것. 맞아. 궁금증 유발이라고 하는 거지.